지금은 새벽 1시 40분이 다 되어가는데 제가 졸린데도 불구하고 불현듯 아주 불현듯 배가 고파져서 급하게 라면볶기를 사와서 물을 끓이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 일단 오늘은 이걸 다 먹고 환승연애를 보면서 하루를, 하루를, 하루를, 하루를 마무리 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재밌는 얘기해줘. 이 지금까지 하는 거 뭔데? <웃음> 도라애목 얘기밖에 안 했잖아, 우리. 도라애 얘기 이안 봤어, 옛날에? 옛날에 봤지. 근데 나는 떴다 떴다 니한다를더 많이 봤어. 아, 진짜 얼마 아니다 난다 난다 니안다 난다 난다 미안다 왔네 아, 음. 걔도 너무 귀엽지 않아? 걔도 고양이야 심지어 음, 걔는 그거잖아 진 스파이더맨 같은 거뭐냐 <웃음> 맞아 맞아 <웃음> 말이 좀이상해게 아니 스파이더맨 같은 게 뭐냐면 걔가 진짜 찌질이 찌질하게 조금 찌질하면서 음. 남들 진짜 아꼈어 남들을 진짜 아껴가지고 시민들을 구하고자 하는 그 대범함과 근데 이름은 니안, 니안다였 미안다 그그 메신지요? 그 여동생도? 갑자기 히어로 <웃음> 갑자기 히어로네 혹시 그, 그, 그, 그, 그 뉴저인가 봐 아, 변신하는 게 조금 멋있달까? 잘생겼어 맞아 변신하고. 그, 그 얼굴 어떻게 쭈구리였는지 그 주인공 맨 얼굴 뭐 욕하는 거야 어 아니야 미안다 쭈구리도 쭈고이도 잘생길 수 있지 니안다 말고 냥 본명이 뭐지? 공책본명걔 니안다야 음. 아니 안다 이들 같으면은 <웃음> 다행이야 발... 야 그러면 스토드가에... <웃음> 스파이더맨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어, 피터파커잖아 맞네 맞네 아, <웃음> 피터파커 <웃음> 이거 다 듣는 <뜨는> 줄 알아요? 이 조금리 안다 뭐지 이래? 몰라 검색할라고 지금 오타쿠 같은 어, 김철수 거는... 이런 거일까? 오타코 같은 거는 나로이키에 검색하면 돼 니안다 김철수 김철수... 왜, 고양이 이름이 김철수일 수도 있겠다 김철수 같은 거일까? 등장인물 <목소리> 이런 걸막 고요라차 쳤지 않게 보내고 있잖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지이한닷 네. 네, 김철수 맞지? 야 근데 옆에... 김철수한시게다려이한 옆에 네, 그 익룡 같은 거나다 맞아, 맞아 맞아 걔는 비둘이래 삐돌이 맞아 비둘이였어 김철수 맞 a 근데 니안다가한국이네이게난 한국에 도니난다국에 알았어 근데 에 이해 난 한국에 이해 난 한국에 이해 난한데아이다카한국다카난다가에난한난다국이난가이난 한국에 이해 난 한국에 난이난이난한국이이이 야구래미쳤냐집김수 야야야야야야. 야한국말로이야야고일본어로 야고 미싸네. 야 야고 괜찮네. 야고. 야 초등학교 년이 너나봐, 이야 히어로가 되게 너무, 너무 어린아이 아니야? 근상품 이렇게 못생겼냐 이렇게 못생기지 않았던 <웃음> 것 같아. 아 아까 일부러 저런 척 하는 거야. 아... 봐봐. 변신했 때는 <웃음> 완전 또랑또랑 하잖아. 여동생 미이래 귀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아 귀여운 귀여운 귀여운 아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안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운 그래. 그래 이게 몇개지 궁금하시죠? <웃음> 너한테 한 말이야 아 나한테 얘기한거응구독자한번 간다 이거 옆... 걸리면 어떡하지? 아, 한 없으면 돼. 아니야 뭐 아니야 야 <웃음> 500원 <웃음> 500원 하다어 <했다. 웃음> 시장이 저번데도 같은 글자가 나와야 되는 거지? 응이억 <웃음> 아, 뭐? 원이 하나만 더 있었어 <웃음> 세개 나오는 거구나? 두개인줄네아 깜짝이야 개세개나 <웃음> 2개, <웃음> 2개, <나> 2개 나온 <웃음> 2개 줄 알았어 여기로 긁다 더러우니까 당첨식 긁어주세요니까 그러니까 이건 긁고 상관없네 우 상관없는 거 나 순간 이격두개가 있어가지고 두개에요 2개 다음 나를 화나게 해 다음 아이고 다튀 어, 다음 <웃음> 너무 불편하지 않아 그거? 좀한한반좀 한, 한 끌고 아반좀 깎을 이거를 이렇게 접고 응. 고 해볼게 가.. 가보라고 이건 안그래지이렇어0 0만원만 자. 어쩌면 두개더 있다 원래 두개 이렇게 아깝게 나오는 거야? 그런가 봐. 5,000원, 2억원, 100만원, 5,000원. 5,000원, 5천... <웃음> 아니, 아니, 아, 아 헷갈려. 씹어. <웃음> 아, 녹을 해버렸다. <웃음> 삐사양기잖아. 2억원 하나만 더. 아두 타이로 이렇게 쌍쌍쌍으로 나와. 진짜 인생 어렵다. <웃음> 500원, <웃음> 500원. 500원, 500원. <웃음> 어, 그 본전, 아, 두개 본전. 500원 두 개. 5원 500원, 500원. 500원, 5 0원 500원, 500원. 500원, 500원. 500원, 5 0 0 0 0원 100원. 500원, 100원. 500원, 100원. 500원, 100원. 500원, 1 저는 힘에 얼굴 손에 힘이 빠지는 것 같은데 <웃음> 정말 축하합니다 5 0 0원짜제저걸리셨니다 진짜 열받아 덮어줄게요 그 보여줘야지 유튜브 유튜브 손해 줘 유튜브 손해 줘 이거 뒤아 뒤에, 이거 뒤에다 하는 거 있잖아 어 그거 너무 높이 드면 네 얼굴도 보여 어. 보이나요 어뭘 제일 원하시나요 제가 둥이요 제일 원하지 않는 거는요? 신형만신형만 나오면 저한테 주는 거 맞아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뒤에 이것도 귀엽습니다 어우 진짜 귀엽다 제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제발 <웃음> 아니 이거 뭐야 어우 봉미선씨 나왔어 봉미선씨 나왔어 아 이러니까 하나 더 먹고 싶은데 마음에 일단 하나 더 니꺼 하번 네 까면서 생각해봐 이거 그래 어? 나, 어? 스르륵 눈이 쥐어졌고 <웃음> 아나왜 안되지 알겠습니다 짠요 젤리 맛있어 오늘. 젤리 밑에 까야 돼 밑에 어아 밑에 까야 어. 돼? 어? 어? 그거다 어, 그거. 귀여워 그거 누구야 이름? 마이 멜로디 어어자 <웃음> 혼자다 지렸던 <웃음> 오 어, 귀엽네 아 뽑아 보세요아 어, 저도 저 뽑아 찍어주시나요? 예예 <웃음> <웃음> 여기 보시면 16점인데 제가 요거 있거든요? 요거 있거든요? 어, 제가 제일 원하는 건 키티나 키티나 키티나 키티나 키나는티나 키티나 키티나 키티나 키티나 키티나 키티나 키티나 키티나 키나키나 키티나 나나나 키티나 키티나 키티나 키티나 키그나키 어? 어? 오오오오 어, 오, 오, 귀여워 오야 진짜 귀엽다 귀엽다 귀여워 귀여워 쟤 키티 나왔으니까 그래 그래, 그래 나도 동미선 나왔으니까 신형만 안 나온 게 어디야 신형만 안나오는게 어디야 제사무실 책상에 올려놓겠습니다 이건. 저도 제 책상에 얹어놓겠습니다 갑시가 진짜 인형이줄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깨우고 싶지가 않아 좋은 눈이 너 희미한 그 설렘으로 설 이 거는 마늘 바게트. 이거는 앙 크루아상. 이거는 초코 스콘. 이거는 에그타르트. 이거는 LP들. LP는 다섯 장사왔고 음.